중상 모래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꿈큰 개가 짖는꿈꿈 꿈 속에 나타나는 개는 실제 생활에서 함께하는 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구설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개가 짖는 꿈은 이러한 구설수가 자신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택시 요금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말다툼을 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구설수와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다. 형사가 자신의 집을 수색하는 꿈 오해로 인해 구설수에 오를 징조. 옷 벗고 누워있는 꿈. 대명천지에 혼자서 개망실을 당하게 된다. 망신살, 실패, 구설수가 생긴다. 용이 우물 속이나 냇가에 빠지는 꿈. 용이 우물 속이나 냇가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관제수나 구설수가 있으므로 언행을 조심한다. 오늘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들여다보는 꿈. 구설수에 오르게 된. 귀신이나 요괴가 괴상하게 웃는 꿈. 뜻하지 않게 사건과 질병이 생긴다. 구설수. 망신살 사고 불길 등의 불운이 닥친다 금발 머리를 본꿈 말실수로 구설수가 있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꿀이나 엽 혹은 감주를 마신 꿈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답답한 징조 감주를 마셨다면 친구나 친척간의 다툼이 생기고 구설수가 오래 계속될 징조 남이 듣지 못하도록 서로 속삭이는 꿈 구설수에 오르게 된 냄비나 그릇 등의 대변이 가득한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체면이 깎이게 됨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리는 꿈 연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일이나 구설수가 돌고 자기가 한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징처 누군가의 공격으로 두려움에 떠는 꿈 운명을 쓰게 되거나 구설수에 휘말릴 징처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 닭이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나 손재수가 있으므로 특히 언행에 조심한다 대나무숲 한가운데를 조심해서 걸어가고 있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생 또는 이의 형제가 질병이나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는 꿈. 오랫동안 지겹게 따라다니던 구설수나 관제수가 해결될 짐초 가재를 본 꿈. 사소한 일이 큰 일로 번지거나 구설수에 휘말린다. 만두 또는 감을 먹는 꿈. 구설수가 없어지고 좋아진다. 만두를 너무나 맛있게 먹다가 깨는 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설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만두를 먹는 꿈. 구설수가 없어짐 맨발로 돌아다니는 꿈 구설수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는 꿈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달고 달리는 꿈을 꾸게 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때문에 골탕을 먹거나 구설수에 올라 당황하게 된다 우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여다 보았다는 꿈 우물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여다 보았다면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원숭이를 본꿈 구설수가 있으나 흰 원숭이를 본 경우는 출세가 따름 이마에 까만 점들이 많은 꿈. 항상 남을 위해 돋고 베풀어도 인덕이 없어 구설수가 많게 된다. 입술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꿈. 남을 도와주고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는다. 입방정으로 구설수가 있다. 입이 다치거나 막혀서 먹지 못하는 꿈. 급병에 그 걸리거나 구설수가 있음. 자기 집에 경찰관이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관제구설수로 싸움이나 소송건이 생길 암시의 흉몽. 자동차 뒷좌석에 얘기가 오는 꿈. 하루 온종일 남과 말다툼이 생기고 구설수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나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간 꿈. 작은 일에 문제가 생기고 구설수가 있음. 가고 들이는 꿈. 현위치에서 변동이 있으며 미혼자는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해야 한다. 가마솥 밑에 대변이 널려있는 꿈. 가마솥 밑에 대변이 널려있는 꿈은 대변 위에 주저는 꿈과 마찬가지로 신상에 구설수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 가방을 잃어버리는 꿈은 좋은 꿈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구설수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나 질척이는 길을 걷다가 옷이나 살갗이 찢어지는 꿈 가시덤불이나 질척이는 길을 걷다가 옷이나 살갗이 찢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질병이 생기거나 관제수 구설수로 몹시 시달린다. 개싸움 보는 꿈 개싸움 보는 꿈은 구설수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검은 양말을 신은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결혼식 도중 상복 입은 사람을 보는 꿈 뜻밖의 재물 손실이나 불상사, 구설수, 말썽, 무한 질병 등의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식구 중에 누군가 병이 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 대한 근심이 생기고 구설수에 오름 동생이 병이나 뜻밖의 사고로 죽는 꿈 오래도록 따라다니던 구설수에서 벗어남 동생이 죽는 꿈 동생이 죽는 꿈은 구설수가 없어지고 길몸이다 얼굴에 종기가 난꿈 자신이 한 행동이나 일들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됨 얼굴이 참새형으로 변하는 꿈 마음이 조급 경솔하고 수다스러워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엄한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인재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책 인책 구설수 등이 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망시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된다.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모여 우는 꿈. 여러 마리의 까마귀가 모여 우는 꿈을 꾸게 되면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려 고심하게 된다. 쥐가 바글바글한 꿈. 모함이나 구설수 사기에 조심해야 함. 쥐새끼가 바글바글한 꿈. 모함 구설수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암시. 집안에서 많은 여자들이 수다스럽게 짓거리는 꿈. 소송이나 남과 말다툼으로 분위기가 매우 어지럽다. 구설수 싸움이 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남 모르는 여자가 희죽히죽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잡치고 구설수로 남의 입에 오른내린다 교통사고 망시을 당한다 초대를 받아 음식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끄적거리며 먹는 꿈 구설수가 따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친구나 애인에게 조롱을 당하는 꿈 가까운 사람끼리 안쟁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른내린다 불쾌감이 있다 아이를 얻고 남편과 싸우는 꿈 꿈에 아기를 업은 것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또는 주위 사람과의 다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죽은 모습을 본꿈 한동안 지겹게 따라 붙던 자신의 구설수가 잠잠해질 징조의 꿈 자신의 어머니가 여러 아이를 돌보는 꿈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건에 휘말리는 꿈 모르는 여자가 미친 듯이 오는꿈 어떤 흉기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꿈 사태나 수치스런 일이 구설수에 오를 꿈. 문이 삐걱거리며 잘 열리지 않는 꿈. 자신의 가족에게 우환이 있게 되고 자신에게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거나 재물을 잃거나 귀한 물건을 도둑맞는 등 나쁜 일이 생길 징조이다. 발가벗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꿈. 대명천지에 혼자서 개망실을 당하게 된다. 망신살, 실패, 구설수가 생긴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 않는 꿈. 운세감 없이 불길한 흉몽으로 매사가 어렵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게 될징조 코끼리 발톱이 빠지는 꿈. 코끼리 발톱이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회사 직원들이 각기 다른 근무처로 흩어진다. 금전이 나가고 구설수가 따른다. 코에 여러 개의 뼈마디가 있어 보이는 꿈. 수차례 걸쳐 실수가 많고 폐가 망신하게 된다.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남녀관계가 복잡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직장 파면이 있거나 재물이 나간다. 감방 동료와 언쟁하며 싸우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고생문이 열리게 된다. 12. 구설수 소송,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감주를 마신 꿈 친구나 친척 간의 다툼이 생기고 구설수가 오래 계속됨. 갓난아이의 대소변이 옷이나 몸에 묻는 꿈 갓난아이의 대소변이 옷이나 몸에 묻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구설수가 있거나 창피한 일이 생긴다. 강제로 머리를 깎은 꿈 쓸데없는 일로 구설수에 휘말린다. 개구리가 논둑에서 시끄럽게 우는 꿈 개구리가 논둑에서 시끄럽게 우는 꿈을 꾸게 되면 구설수에 오르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징조다. 개그맨이 무대 위에서 익살스러운 짓을 하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남에게 놀림거리가 된다. 조롱 구설수, 불쾌 등이 있다. 실제로 문화관이나 극장에서 관람을 하게도 된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꿈. 쓸데없이 수다를 떨다가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1비 싸움 말장난이 생긴다.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자업자득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과보를 받게 된다. 실수, 실패, 불길, 구설수 등이 있다. 병든 돼지가 끙끙 앓는 꿈 병든 돼지가 끙끙 앓는 꿈을 꾸게 되면 별로 좋은 꿈이 아니다.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는 물과 불을 조심하여야 한다. 부모님이 병에 걸려 알아 눕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됨 소리내어 울었을 경우 구설수 주의. 부엌에 그릇밖에 없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꿈. 집안에 우환이 들고 근심이 생기며 구설수에 오르게 됨. 북을 두드리다 가죽이 찢어지거나 복통이 개져 몹쓰게 되는 꿈. 금전 손실, 경영사의 낭패, 구설수 등의 액화를 치르게 된다. 분유차가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 꿈. 분유차가 냄새를 풍기며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소속된 기관이나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뜬소문에 휘말리거나 하고 있는 일로 구설수에 오른다. 산을 보고 침을 뱉은 꿈. 부모나 상사에게 불경한 짓을 하거나 말을 잘못하여 구설수에 오르게 된. 상대방에게 얻어맞아 얼굴이 일그러지는 꿈. 오두방정으로 까불다가 망신살로 얼굴에 똥칠한다. 구설수 명의실 추가 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형벌을 당한 꿈. 창피를 당하거나 구설수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근심이 생김. 여럿이 함께 웃는 꿈. 여럿이 함께 웃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싸우거나 비난할 일이 생기며 구설수에 오르거나 욕설의 오감으로 조심해야 한다. 동자 귀신이 나타나 웃는 꿈. 다른 사람과 말다툼할 일이 생기고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됨. 두꺼비가 울며 뛰어다니는 꿈. 구설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라면을 먹는데라면을 없고 만두만 먹은 꿈. 오른동안 시달려왔던 구설수에서 벗어나 오해를 풀게 됨. 호랑이와 다른 맹수하고 싸우는 꿈. 어떤 사회 단체나 조직이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게 된다 12 싸움 구설수가 생긴다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는 꿈 홍수로 도로가 파손되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여 구설수 나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휴대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12억 구설수가 생긴다 잔치집에 가서 비옷을 벗는꿈 잔치집에 가서 비옷을 벗는 꿈은 구설수에 오를 암시가 강함으로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종을 치자 금이 가서 깨지거나 심하게 파손되는 꿈. 영예나 재물의 손상 및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죽은 먼 친척이 보이는 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여 구설수가 생기고 고통스런 일이 생긴다. 죽은 애인이 나타나 희죽거리며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남하고 알다툼이 생겨 구설수가 발생한다. 중과 비구니가 동석하여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을 보는 꿈. 구설수에 연루되어 망신과 치욕을 겪게 된다. 아이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꿈. 배중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하찮은 인류 싸움을 하게 된다. 구설수가 있다. 앵두를 먹는 꿈. 구설수나 심의 또는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어깨가 아플 정도로 폭포수를 맞은 꿈. 주변에서 중상모략을 받거나 구설수에 올라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폭포수를 지나 몸을 피했다고 생각되면 귀찮은 구설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됨.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운수가 불길하여 사사건건 시비가 붙는다. 싸움, 소송 등 구설수가 생긴다. 어린아이들이 깔깔대며 웃는 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림을 당하고 낯뜨거운 일이 생긴다. 구설수, 시비, 싸움, 불길 등의 애군이 낀다. 어머니가 남의 집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꿈.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뒤에 구설수로 걱정거리가 생길 징조 여우가 먹이를 땅에 파묻고 뒤를 힐끔 돌아보는 꿈. 사업상 물품 관계로 거래하는 상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주도권을 빼앗긴다. 실수, 놀임 속임수, 멍청한 짓 등의 봉변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른다. 여자의 엄지발가락뼈가 저우로툭 튀어나온 꿈.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인덕이 없어 구설수에 오르게 된. 연예인이 조롱을 하며 웃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거나 놀림을 당한다. 구설수, 시비싸움, 소송, 불쾌 불길, 중단 실패, 사고, 사기, 협박 등이 있다. 옆집 담장 사이로 참새떼가 지저귀는 꿈. 이웃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새로운 분쟁거리가 생긴다. 시비, 구설수가 생긴다. 여우 털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꿈. 어떤 일이 처음에는 길하고 끝에 가서는 불길하게 된다고 설 수가 있다. 구설수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